라면도 먹고 치킨도 먹었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 성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어, 매주 하면은 한 달에 한 4kg? 5kg 정도는 뺄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가 오영래입니다 요즘 제 영상 속에 저의 모습을 보면 너무 살이 많이 찐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와로샐러드의 다양한 메뉴들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이 얼마나 빠지는지 테스트도 해볼 겸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지금 체중계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몸무게는 84.22입니다. 네, 지금 제가 운영하는 와로샐러드 진주 신안점에 매장에 왔습니다. 네, 고객님. 네. 어떤 이거, 그 오징어 에그누들 샐러드 하나만 해주세요. 제 1일차 점심. 에그 두들면 통통한 오징어도 있고요 오징어 요렇게 다 먹었습니다 일단 저녁에 먹을 거 에그 베이컨 채소를 하나만 더 포장해주세요 자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완료 사무실 가서 일하고 저녁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에그 베이컨 채소랩 엄청 크죠? 이렇게 1일차 샐러드랑 랩을 먹어봤고요. 포장해서 사무실에서 먹자. 매장에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왔습니다. 아, 이거 드레싱 안 넣었다. 어... 버섯 샐러드 2일차 2일차 버섯 샐러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뜨! 1일차 점심도 다 먹었습니다 저녁은 저희 와로 샐러드에 풀드포크 국물 랩입니다 저 랩이 진짜 커요 음 2일차 점심은 버섯 샐러드 먹었고요 그리고 저녁은 풀드포크 국물랩 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3일차 포장했습니다 서울고기 샐러드랑 에그 베이컨 샌드위치 맛있겠다 무슨 라면이야? 감자면?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면 그래서 일부 끓였지요? 와 일부러 끓였다고? <웃음> 3일차 점심은 와로샐러드에 소불고기 샐러드입니다 맛있냐? 음! 쫄깃쫄깃해! 국물 음, 좀 음. 마실래? 국물 잘 지나? 3일차 소불고기 샐러드도 다 먹었습니다 점심 끝!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이제 9시 인데요 오후 밤 9시 인데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네 요렇게 저희 에그 베이컨 샌드위치 고요 치즈 토마토 뭐 계란 베이컨 채소 적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3일차 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빠졌을지가 궁금합니다 음.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동 다 먹었습니다. 3일차 끝! 안녕! 네, 오늘은 4일차 되는 날이고요. 지금 훈제오리 샐러드랑 핫치킨 채소랩을 포장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장은 해 왔고, 제 아는 대표님 사무실에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든든하게 먹어야 응 이거 뭐야 철거한테 힘이 좀 나지 않아? 어!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뻥 안치고 배가 그렇게 안고파 아, 어 확실히 양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렇지 음, 근데 되게 야 여기는 이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품 진짜 아니 뭐 엄청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제품? 4일차 저녁은 훈제오리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제오리 샐러드고요. 이야 윤기가 잘잘 잘 흐릅니다 훈제오리. 오늘 5일차인데요 5일차, 6일차 동안은 저희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5일차 때 점심은 닭가슴살로 만든 나시고랭을 먹도록 할 거고요 저녁에는 칠리새우 덮밥 이렇게 두 개를 먹을 거고요 6일차에는 오징어 간장볶음덮밥이랑 카레 닭가슴살 볶음밥을 집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5일차 점심 닭가슴살 나시고 오랭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장 브레이크 타임이고요 요거 5일차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점심 끝 이제 이제 오징어 간장볶음 칠리새우 카레 닭가슴살이거든요 자 카레 닭가슴살 볶음밥 오징어 간장 덮밤, 칠리 새우 덮밥 칠리새우 덮밥 세가지 완성됐습니다 칠리새우 덮밥을 돌렸습니다 맛있는 새우 덮밥을 먹겠습니다 저녁인데 음 그리고 이게 지금 샐러드랑 다이어트식을 하다보니까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치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우 덮밥이랑 치킨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할 때치킨은 끊을 순 없어 음 행복해 네 저는 이제 6일차 오징어 간장 볶음 덮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징어가 살뺄때 엄청 좋대 마지막 오징어 끝 6일차 점심 다 먹었습니다 와로 샐러드 메뉴들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6일차 저녁은 요 저칼로리 도시락인 카레 닭가슴살 볶음밥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5일차 저녁때 치킨도 먹었는데 이게 라면이 너무 땡겨가지고 라면이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와 비주얼 다이어트할 때이 라면은 어떻게 끊지? 끊을 수가 없어 네, 닭가슴살, 카레볶음밥 마지막 한 숟갈 음, 이거다 먹었고요 자 7일, 7일차 주문할 건데요 닭목살 샐러드 네아 곡물, 곡물 베이스로 해주세요 네 그리고 드레싱은 오리엔탈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풀드포크 샌드위치 7일차 마지막 날이고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은 점심을 먹는데 점심에는 요 닭목살 샐러드를 한번 먹도록 할게요 닭목살 샐러드는 아마 저희가 최초지 않을까 엄청 인기가 많고요 꼬들꼬들 야들야들 진짜 맛있습니다 뜨~! 마지막 점심 샐러드도 다 먹었습니다 지금 업무를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저녁 풀드포크 호밀 샌드위치를 7일차 저녁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다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와로 샐러드 메뉴 먹기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몇 킬로가 빠졌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날 쟀던 옷이랑 똑같거든요 똑같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몸무게를 재보도록 할게요 82.68 제가 기억하기로는 8 4 k 로였나 그랬을건데 82.68%로 약 1kg 조금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와로샐러드 메뉴들을 먹어 봤고요 실제로 샐러드랑 좀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시면 실제 속도 편하고 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고 근데 어쨌든